신규분양 아파트에 미분양 물량이 많으면 중도금 대출이 힘들어집니다. 중도금 대출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갚고 공사비도 충당합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면 건설사는 사실상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자금 여력이 넉넉지 못합니다. 미분양 누적이 건설사 유동성 위기로 번져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미분양 물량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37,21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수도권은 7,612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말 11월 통계가 나오면 전국 미분양 규모는 5만 가구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미분양 물량이 대거 쌓일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전망입니다. 미분양 해결책으로 시할 기업구조조정 및 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대에 알리치를 활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리치의 운영구조는 민간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부동산 펀드 선순위와 건설사 후순위가 공동으로 알리치에 투자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를 이용한 임대, 전세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운영 기간 매각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기간 만료 후 건설사가 우선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LH에서 선순위 투자 금액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매입해 투자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주택 공급을 책임진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만약 LH가 미분양 해결의 구원 투수로 나서면 어떨까요? LH는 한해 평균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합니다. 실제 지난 2월 하순 LH가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12만 4천 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총 2만 5천 가구, 건설임대주택은 총 3만 5천 가구, 매입임대주택총 3만 가구입니다. 또 전세임대주택은 총3 4 0 0 0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이 있고 도심지 등에서 소규모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이 공급하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LH가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내년에 미분양 물량을 LH가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의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주택을 비교적 손쉽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사는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할인 분양 등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LH는 재무상태와 지역별 공급량, 연도별 공급량과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매입 규모는 정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지금 수준보다 더 낮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20%가량 오른 공사비가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데다 PF 자금 조달 금리와 땅값도 상승세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인허가 기간도 갈수록 길어져 부대 비용도 늘어만 갑니다. LH가 민간아파트를 조금 할인된 가격에 산다면 향후 지을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고 손쉽게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사실상 미분양 무척과 공사비 급등으로 시행사와 건설사의 이익은 사라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니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달리는 상황입니다. 시간 경과에 맞춰 공정률이 따라줘야 하지만 유동성 위기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LH가 미분양을 매입하면 지역 경제 및 건설업 살리기라는 명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미분양으로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1차적으로 협력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수분양자도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상황에놓입니다 건설사나 시행사에 대출해준 금융권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분야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아파트가 파락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주택 수요가 사라지고 미분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1에서 2년 뒤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들이 사업성이 악화해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현실화하면 아파트 공급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이 같은 일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공헌한 향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은 물 건너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한해 적정 공급 물량은 50만 가구 남짓입니다. 아파트만 따지면 30만 가구 남짓입니다. 미분양 물량 해소로 건설업을 연착륙시켜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중공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이 내년 10개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전제로 미분양 주택 PF 대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미분양 물량 해소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H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실행되면 미분양 말 건설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분양이 쌓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간 수요위 측으로 미계약군이 해당 지역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엔차 무순이 청약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외공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서울 강북 하나포레나미아는 다섯 번째 무순이 청약을 진행했고 경기도 의영시 인더건자 ISKB는 500위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미분양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1 7,710가구에서 올해 9월 말4 1,604가구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같은 기간 1,509가구에서 7,813가구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난해 5월 지정 이후 1년 6개월 만에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서 해당 지역무순이 청약을 노리고 거주지를 옮긴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토부 축축과주지 요건 폐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서울 구로구 역세권 아파트가 미분양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1순위 미달은 처음이다. 금리 인상,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미분양 물량이 많으면 중도금 대출이 힘들어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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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별도로 정부는 중공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상품이 내년 10개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전제로 미분양 주택 PF대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미분양 물량 해소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H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실행되면 미분양 말 건설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1일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 따르면 전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구로고 오리동천왕역모아일과트레비는 일반 분양 134가구 모집에 11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0.85대 1로 미달됐다. 5가구를 모집한 전용 67은 39명이 신청해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95가구를 모집한 84A형은 53명이 신청했고 34가구를 모집한 84B형은 22명이 신청해 미분양이 발생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 1순위 청약 미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약불폐의 지역이던 서울에서도 미달이 발생한 것이다. 이 단지는 7호선 천왕역 역세권 입지로 강남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가깝다. 가산디지털단지 브로디지털 밸리와도 근접해 직지근접단지인데다 대형마트,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문화시설도 인근에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의 역세권 단지임에도 수요자들이 외면한 가장 큰 이유로 고분양가를 꼽았다. 이 단지 분양가는 전용 67가 8억 4천 0 0만 8억 6천만원, 전용 84가 10억 5천 100만 10억 9천 5백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서 주변 단지들의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시공사인 해림건설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도 청약 부진의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영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미분양된 단지들은 분양가가 비싸고 지역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면서 그러는 주거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인데다 고분양가라는 인식에 앞서 미계약군이 나왔던 단지들보다 경쟁률이 낮게 나왔다. 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청약 시장의 열기도 한풀 꺾였다. 면서 저렴한 분양가, 좋은 입지의 청약이 나오기 전에는 청약 부진이 이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여파가 너무 크고 입지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한해서만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참여할 수 있어 일부 분양 수요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지만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시장 분위기 반전보다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고 언급했다. 박지민 월영청약연구소 대표는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 미분양 해소에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 이라며 의왕은 도시 자체가 서울의 한계고 보다도 작아 수요의 한계가 있었는데 인접도시에서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에서 도움이 될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과천같은 인기지역은 청약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 며 지금도 수천대일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수만대일까지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그 덧붙였다.